그래서요즘은 저도 진짜 어떻게든 살아 나가려고 했는데 운 좋게 많다가 되서요. 기쁜 것 같습니다. 40점. 그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아쉬워서 그런 점습니다야구장에서 열정 있게 끝까지 플레이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최선호니까 플레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어려, 어려운 상황인데 선수들이 진짜 혼연일체 해가지고 진짜 귀한 1승을 한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한 3년, 2년 3년 만인가요? 야구장에 네, 오셔서 너무나 큰, 그리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좀 이렇게 초반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저희잘 극복해서 시즌 끝에는 웃을 수 있는 해가 되시면 하겠습니다 훨씬 얼떨떨 하는데, 솔직히, 제가 잘한 거 없고, 태국형이랑야수들이 엄청 잘해줬어 아, 그냥, 화장은 막아야겠다. 정수 최지만 안 줘야겠다. 생각 하나 기분이 솔직히 엄청 좋고, 네. 지금 많이 얼떨떨해졌 진짜, 이번에 못 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걱정 없지. 와, 이거 진짜 무조건 엽전이다, 막 이런 생각했죠. 저희 지금 저렴이 있기 때는데 아, 이거 화나고 있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있으면, 꼭 살, 뒤에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완 점수는 못줄것 같아요. 한 50점? 네. 10점 정도 줄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부터 저희가 점수 많이 내지고좀 편한 경기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단타공의 차단타공 어,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 혹시 그러면은 차단타 네. 치셨는데, 네. 기본이 어떠세요? 어, 너무 힘들었어요. 5년만에 차단타 신고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 좀 어떻게든 어좀 살아나가자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었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했는데 방망이 짧게 잡고 쳤는데 다가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간절하게 열심히 여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